안녕하십니까 다유광 입니다 아 일전에 우리 저 가족분들이 어, 하우스 전경을 꼭 한번 찍어 주시라고 어, 여러분이 문자를 해서 이번에 꽃을 다 안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하우스 안에 전경을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어, 눈욕기라도 하시게끔 이쪽은 지금 국민다육이 저희들이 어, 밖에서 많이 달고 났는데 또들인지 지금 한 5일 정도 됐어요 색감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직접 햇빛을 때리다가 지금 안으로 들어오니까 지금 어, 색감들도 좀 빠지고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도 전체적인 전경을 한번 찍어 주시라고 해서 지금 저희 하우스 전경은 열었습니다 아, 꽃들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물을 좋아하는 꽃하고 물을 싫어하는 꽃하고 그 집에서든 아니면 밖에서 하우스를 하시던 분이든 모아서 물을 뿌릴 때 물을 안 좋아하는 꽃이 끼어서 물이 과습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없도록 좀 꽃들을 배열하실 을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제창 자구들 잘라 가지고 지금 어, 성장시키는 꽃들이 고요 지금 국민이 가 이쪽하고 어 이쪽에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다 들여 놨습니다 근데 공간이 갈수록 부족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우스를 하나 다시 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꽃좀 구경하시고 또 가까이 계시면 나눔도 하고 싶은데 가까이 또 계시지 않고 전국에 계시고 또 이벤트 하나 하더라도 또 화분까지 그대로 또 싸서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이 좀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아 이쪽은 전부 국민이고 저 뒤에는 지금 창종입니다. 창들은 따로 또 한쪽에다가 좀큰 창들은 이쪽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종들 화이트 그린이하고 두둘레아들 종류별로 들 지금 이쪽에다가 비치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창종류입니다 이쪽도 국민일부하고 하월시아계열하고 지금 이쪽에 창들 이번에 저도 또 원종해보니 적심에서 나온 새끼들 또 10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어, 분에다 지금 심어 놨는데 이것은 실생이 아닌 어미의 몸을 잘라서 음, 몸에서 나온 자구들입니다. 그래서 어, 10개 정도 저도 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금종류들 어, 이제 여기 종류는 이제 창 창종류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한 군데 다가 다 창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화이트 그린이 때문에뭐 한쪽에 다 놓지 못해서 이쪽에다가 지금 넣고요 뒤에는 이제 방울복난 금종류들 여기까지 창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랍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철아들 창철아들하고 일반 동원철아들. 저 같은 경우는 동원철아가 좀 적고, 창철아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창철아들은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색감이 빨리 들어온 놈이 있고, 이렇게 서서히 들어오는 놈이 있고, 또 키우다 보면은 뭐 아주 지금은 한참 물을 주니까 빨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이 철화들도 겨울에 키웁니다 저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5일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물을 줍니다 그래서 밖에 가서 사시더라도 창 철화들은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몸에서 색감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입하실 때 동훈철화 계열은 이렇게 노란 톤으로 많이 가요 몸이 자 2년 3년씩 키우다 보면 하지만 창 철화들은 이몸 자체에서 우리 창하고 똑같은 색감을 칩니다 그래서 창철하고일반철하고 어,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좀더 키우셔야 되고 네, 우리가 창철화를 구입하실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이런 제이 자크형입니다 자크형이라는 것은 상장점이 두 개예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런 자크형이 정상적으로 잘 상장을 하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성장점이 다두 개입니다. 이 라인이 다 연결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자세가 나오고 자세가 나오다 보니까 꽃이 고급스럽고 비쌉니다. 확실. 그래서 이런 차라는 성장점이 수십 개예요. 그래서 이런 차라보다는 적은 걸 구입하셔서 이런 대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일자형, 자크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크형의 차라를 이런 자크형의 차라를 사셔서 키워야 나중에 제품으로 갔을 때 이런 라인으로 해서 한 라인으로 고급스럽게 이런 식으로 철화 몸이 이뻐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철화를 고를 때는 가급적 자크형 철화를 구입하시고 성장점이 많은 철화 이런 철화들은 철화 자체는 고급인데 화형이나 이런 물건의 상품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점수를 줄 수가 없죠 이렇게 자세가 나와야, 아 보는 사람이나 상품에 가치도 있는 거고, 또 매니아라면, 또 꽃을, 아 이렇게 이쁘게, 또 자세가 나오게끔, 한 라인으로서 쭉갈수 있는 철화를 키우셔야지 나중에 오래 가도 본인이 작품으로써 놓고 보더라도 이쁩니다. 그래서, 가급적 철화를 고르실 때는 자크형 철화를 이런, 일자로 가는 자크형 철화를 성장점이두 개뿐인 그런 철화를 이런 게 지금 자크형이라고 보죠. 이끄다고 끝하고 이끄다고 끝하고 두 개예요. 이런 모든 자크형이 클 때는 이렇게 창의 여배 같이 이렇게 큽니다. 입 자체가. 근데 이성장점이이 땅에 닿는 순간부터는 이 여배가 쫄아들어요. 지금 이런 작은 철화들도 예전에는 다 이렇게 입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해를 묵으면서 어, 땅을, 이 철화 자체가 이, 이 마사에 닿는 순간부터는 이예배가 달궈지고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몸대가 나옵니다. 몸대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병풍식으로 자, 몸이 나오면서 이제 자세가 생기는 거고 자세가 생기면서 몸을 틉니다, 지가. 그래서 이런 이쁜 하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철화를 꼭 구입하시더라도 잘라놓은 철화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자크형으로 나와서 키워서 대품으로 가는 철화하고는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화를 구입하시더라도 적게 이런것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적더라도 이렇게 자크형 이런 자크형의 철화를 키워야 나중에 저런 대품으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점 유념하시고 그런 부분은 어, 구입하실 때부터 그걸 머리에 넣어 놓으시면 아무래도 어, 훨씬 나중에 키웠을 때 이쁜 꽃으로 가는. 그래서, 아, 지금 보면은 전부 그렇습니다. 뒤쪽에, 이제, 동양종들, 물을 좋아하는 종들은 뒤쪽에서, 이제, 같이 모아놓고 물을 뿌리고, 창종류들은 창종류대로 또, 어, 물을 관리를 하고, 철화는 철화대로 또물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꽃을 키우더라도, 아, 물을 주는 방법, 또 어느 시점에서 어떤 물을 주는가는 이 꽃의 습성을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같은 종 같은 기종으로 놓고 키워야 물관리하기도 좋고 어 본인들이 관리하는데 훨씬 용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 물을 좋아한는 놈하고 안좋아한는 놈하고 났는데 겨울에는 우리가 보통 뭐 하나씩 물을 주는게 아니라 샤워식으로 많은 물을 뿌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꼭좀 유념해 주시고 어, 같은 기종의 꽃으로 또 같은 꽃의 기종으로 키워야 이 꽃들이 이쁩니다 블랙 캐시미어 같은 경우도 지금 어, 9월 말경에 들여놨어요 왜냐면 10월달 예전에 내가 설명했더니 10월이 넘어서 이슬이 내릴 때부터는 이 얼굴이 안 이뻐집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10월 이슬 내리기 전에 꼭 캐시미어 종류는 넣으셔야 되고 나올 종류도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밖에서 키우다가 안으로 넣을 때 가장 빨리 집어넣는 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 이런 경우도 보면은 완전히 나무가 목질화되어 있죠 이 분에서 벌써 4년 5년 크다 보니까 이런 색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기에 다육과게 가서 사실 때꼭이 대하고 이 대하고는 천지차이잖아요 근데 불과 2년 차입니다. 이 꽃이. 근데 색감이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어, 꽃을 초기에 사서 색깔을 보고 싶으시면 아무래도 어, 목질화가 되어 있는 나무 색이 나오는 이 대를 보고 사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뭐 나울편에 설명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어, 나울을 구입하실 때꼭 그렇게 구입하시면 되고 지금 보편적으로 뭐 이런건 전부 홍미인들입니다 이걸 뭐 저희들이 사가지고 이렇게 키운게 아닙니다 입꼬지 이이 한나가 지금 얼굴이 나와서 거의 한 4년 4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이런 색깔을 지금 색깔도 달궈져서 이쁜 색으로 나오고 군생도 이렇게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싸지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그런 부분을 관과하지 마시고 이 반나도 어 재미 삼아서 해서 잘 키울 수 있도록